안녕하세요 조셉입니다 저는 현재 평택 세교동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 다음 세대에 대한 영어교육에 책임을 느끼는 한 교육자로서 어린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영어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오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떤 것에 내가 주안점을 두고 우리 자녀를 영어교육시키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어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어 환경 노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최소 6개월에서 7개월 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만번 이상의 엄마라는 말을 들어야 비로소 엄마라고 그 아이가 내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고 계십니까? 스피킹 학원에 다니셨습니까? 스피치 학원에 다니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연설을 하기 위해서 또 설교나 대중 앞에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학원에 다니는 것이지 왜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한국어 학원에 다닌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을 잘하게 되었을까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한국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고 돌아와서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 속에서 영어보다 한국어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갔다 할지라도 환경이 한국과 같다면 그는 영어 실력이 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게는 이제 막 3년이 된딸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그 아이와 한국어로 제가 소통하는데, 의사소통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아이입니다. 왜 우리 아이는 이처럼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는 완벽한 한국어 환경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 가도 한국어를 씁니다. 우리 집에서도 물론 한국어를 쓰죠. 특별히 할머니 집에 다녀오면은 말이 정말 많이 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온통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무게야 뭐 먹고 싶냐? 아무게야 어디 가고 싶냐? 아무게야 같이 놀자. 하면서 관심을 갖고 말을 걸어줍니다. 정말 많은 말을 하다 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국어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안녕, 감친구야. 응. 나는 감이라고 해. 너네 이름이 뭐니? 나도 감이라고 해. 아, 그러니? 응. 너는 무슨 색깔이니? 주황! 넌 주황 색깔이니? 응넌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 나? 입속! 주안 입속으로? 와... 와... 부럽다. 나도 주안 입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두 번째 어린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린이 영어 교육은 공부가 아닌 생활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활로 배운다라는 것은 영어생활 습관을 들인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잘하게 된 것도 한국어를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고 생활로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어를 주어, 동사, 목적으로 배우셨습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로 배웠습니다 한국어를 잘 해야만 하는 배우고 잘 말하고 한국어를 습득해야 되는 그런 생활 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밥을 주세요 라는 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사귀기 위해서 나랑 같이 놀자 라는 말을 배워야 했고 그 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 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성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한국어를 배워야 했었고 대때 한국어를 우리는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즉 언어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교육을 어린이들이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조기 교육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낳게 되고 또 영어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명심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봐. Brush your teeth. 오, 한번 더. Brush teeth. 좋았어.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옆에, Hand me a toothbrush. 해봐. 여기, Hand me a t o o 그래서 어린이 영어 교육은. 공부로서의 접근, 학문으로서의 접근보다 생활로서 접근해야 된다. 제 공부를 배우는 초등학교 1학년 어떤 학생은 자기가 관심있는 게임에 대해서 그 캐릭터의 모든 정보로부터 그 게임의 모든 배경 지식까지 아주 통달한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이 자신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몇 마디 영어를 하더라도 그들의 관심사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깊숙히 자리 잡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영어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일 것입니다 저의 직업의 특성상 저는 많은 어린이들을 만나고 또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또 성인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 중에 유독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잘 표현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의견들을 아주 잘 전달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는 아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와 또 가정 안에서 올바른 소속감을 가지고 또 그곳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소속감 안에서 바른 자존감이 형성되고 자신의 바른 자존감이 형성될 때 그것이 바른 언어로 표현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어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정말 영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제가 늦은 나이에 대학에 가서 그곳에서 한 교수님을 만나서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가르쳐야겠다는 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교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라 그런 느낌이 들자 그와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와 대화하기 시작했고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도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나와 같이 그런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언어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모든 교육자들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 영어 교육에 대한 관건은 지금 당장 열매를 맺는 것보다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영어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 이것만 그 아이에게 제대로 올바르게 심어주어도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고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영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 그리고 공부와 학문보다는 생활로서 영어를 접근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영어를 교육하시는 분들이 진정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 안에서다르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린이 영어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